제가 시작부터 갑니다! 하이팅! 그동안 거의 신앙 활동으로만 그 예리씨를 그 만났는데 네. 드라마로는 거의 3년 만에 출연했었는데요 네, 예리씨 네. 기분이 좀 남다를까요? 네, 소감 굉장히 길게 네. 좀 말씀해주세요 네. 네. 네, 기분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네. 아, 아 드라마 이번에 드라마 캐사라사라에서 함께 호을 맞추셨던 정유미씨가 음, 오랜만에 다시 거의 7년 만, 7년만 만에 다시 만났다 기분이 이제? 어땠나요? 남다릅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정말 남다를때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극중 이름이 강태하. 강태하. 강태하. 네. 그면 본인이 이는 거니까 하다. 드라마 소개를 뭐 대장. 음, 음. 예전에 제가 캐세라세라에서 정유미 씨하고 작품을 했을 때 캐릭터 이름이 강태주였는데 음, 음, 음, 이번엔 또 강태하라고 어, 비슷해요. 세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전남친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 어떻게 보면 캐세라세라, X, 이, X. 살짝 좋아 연관이 되네 아 엑스를 좀 기대가 돼요.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것 요즘 더운 여름에 촬영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박수 한번. 아 8월 18일 월요일 KBS 2TV에서 시작하는 열공간 연애 드라마 연애 발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작했습니다. 연애 발견.